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오늘부터 블랙핑크 더 게임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우와!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컨텐츠를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저희가 살짝 스포해드리자면 메타버스, SNG, 퍼즐, 카드 수집 등 다양한 컨텐츠가 가득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더게임을 위해 다양한 컨셉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게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쁜 소식 하나, 더게임에서는 저희가 직접 준비한 스페셜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직 더게임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인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블랙핑크 더게임 지금 바로 사전 예약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블랙핑크 더게임에서 만나요.